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제방에 보내셨군요. 지금 봐드리겠습니다. 우선 지난 거 아주 좋아졌어요. 아, 복습하시니까 참... 글씨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죠? 하요이 <웃음> 아, 요 길이, 이거 놓치기 쉬운 거 적당히 잘 맞추셨고 이거 크게 하는 거잘 맞추셨고 이거 짧게 하는 거잘 맞추셨고 이 아, 요, 요 획들도 괜찮아졌고 여러모로 네, 아주... 네, 좋습니다. 좋아요. 다음, 오차, 바로 전 이제 볼까요? 산음. 산음이 우리나라 경상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산음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건지, 산근을. 음, 지. 요 약간 좀휜 느낌은 좀 있는데, 네, 휘었죠? 네.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한번 그런 거 잡아보시고, 막 뭐, 무지 많으니까, 진짜는. 난. 음잘 쓰셨는데 작습니다. 이 행서는 자 이제 다른 해서와 달리 또 예서와 전서와 달리 는게 하나 뭐냐면은 뭐냐 큰 자는 크게, 작은 자는 그냥 작게, 긴 자는 길게, 짧은 자는 짧게, 짧은 자 짧게. 그럼 요 공간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좀 공간에 맞추셨군요. 그러보니까 어 이쪽으로 접지 마세요. 그냥 요것만 접으세요 이렇게. 그리고 그러면 이건 약간 올라갔을 수도 있고 이것도 좀올라갔겠죠 이게 작으니까 좀 올라가고 좀 올라가고 여기서 금지막하게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난정서의 그책 원문을 쭉 이렇게 한번 보. 저는 원문 보고 책 보내드립니다. 확대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좀 원문 나오거든요. 좀 작은 글씨. 거기서 보면은 앞에서도 나오지만 앞에서는. 요세 칸씩 맞추느라고 그 넓이를 제대로 안 맞췄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뒤에를 가끔 보시면은 아, 어떻게 균형을 잡았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옆 칸은 절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. 안 맞추는 게더 멋있어요. 정자 음, 괜찮은데 여기가 제일 굵고 여기가 좀 점점 가늘어지네요. 그거보다는 요요 부분이 좀더 통통하게 낫죠. 숫자 좋고요. 개자 괜찮구요. 사자. 요거, 요거 좀 애매하네요. 갈고리 해야죠. 갈고리 해야 되고, 더구나 맨밑치고 그래서 갈고리 살짝 이렇게 해주는 맛을 줘보시고. 야자는 어떻습니까? 이, 약간 위치가 1cm쯤 일로 갔으면 좋겠네요. 즉, 조금 일로 당겨졌으면 좋겠네요. 여기가 좀 넓으니까. 분자의 경우에는 좀 쓰러진 느낌? 좀 똑바로 되려면은 이게 위치가 여기까지 나와야죠. 여기까지. 현자 좋고요 자, 이런 건 길게 내려왔으므로 현자는 조금 더 밑에서 시작해도 괜찮은 겁니다. 여기까지 가도 되니까. 필, 지, 지. 여기가 두 칸이 비었나요? <웃음> 네. 비었으면은 뭐 다른 자수 좀 쓰셔도 되죠. 알겠습니다. 지금 약간 떨어졌네요. 이거 음, 무난하고요. 자, 다음 체본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